홍언니의 요리교실 어떤 요리냐 홍언니가 다이어트를 할때 먹는 음식들 주말에 제가 어, 따로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요일만 제가 저만의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의 소개할 음식은 돼지 안심으로 고기를 거먹겠습니다 준비물 준비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지고기 안심 네 이렇게 이걸 다 먹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한 요정도? 요정도 크기? 한 100g 될려나 이게? 요정도 그 다음에 상추와 깻잎 그리고 와사비 개인적으로 와사비를 좋아해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김밥 많은 음식에다가 와사비를 먹어요 생와사비 한번 고기부터 먹기 편하게 돼지고기 안심으로 제가 먹는 이유는 돼지고기 중에 가장 지방이 적은 부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고기를 먹어도 되지 않냐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돼지고기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기가... <목소리> 간단하다 준비물이 없어요 <목소리> 요거 요거 요거 그다음에 여기다 밥 두고 그냥 느낌만 삼겹살 먹듯이 먹는 거예요 나는 삼겹살 먹고 있다 생각합니다. 재료 준비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No. 이를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ASMR 아, 벌써 좋아 잠시만 여기서 하나만 저 배가 하나 더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짜잔 자, 후추를 준비했어요, 후추. 아, 이게 후추를 안 했었네. 후추를. 아, 불을 꺼도 돼. 잔열로 해도 될것 같아. 아, 김 나고. 일단 그냥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대박이야.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다이어트 때는 저는 평일엔 그래도 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닭가슴살하고 제가 먹어그러면딱 먹고 주말에는 휴일에는 요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오케이 가족들 다 가족들은 옆에서 삼겹살을 먹고 저는 이렇게 고기를 먹습니다 쭈빼기 나도 먹을래, <웃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마늘, 고추 뭐 이런 거다 먹어도 되니까 아니면 다른 쌈들 저도 뭐 마늘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사벨 준비한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드시면 돼요. 아마도 안심만 구워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먹어봤자 목살 이 정도잖아요. 저는 진짜 예전 보디빌더 때부터 안심을 많이 먹 많이 먹었었거든요. 가격도 싸고. 지방도 없고 생각보다 먹을만해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맛이야? 저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꼭 먹어보세요 진짜 이 후추 된 거에 와사비만 먹어도 달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소개할 거 나중에는 어디 이제 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어디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것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이어트 때 외출을 나갈 때 도시락을 쌓는 닭가슴살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한번 보면은 닭가슴살 한 덩이. 밥. 짜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를 넣어야 입맛이 확 돌아요. 후추. 간단하죠? 그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닭가슴살을 일단 먼저. 굴때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나 아무것도 안 하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나 볶금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한 요정도 썬 다음에 씨를 싹 빼야 돼요 잘게 잘게 잘게 더져죠 기름이 없어도 이게 타지 않아요 계속 젖으면 은 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향신료를 넣어도 되고 뭐 마늘을 넣어도 되고 기호에 맞는 것들을 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고추를 여기다 넣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주먹밥 할때그 거예요 식감 때문에 주먹밥을 이렇게 뭉칠 때 그때 청양고추 넣겠습니다 여기에 준비된 밥 그리고 청양 고추 향이 후추 향하고 고추 향이 나서 어 매콤한 향하고 취향이 확 나요. 다이어트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요 정도의 향과 어, 마시면은 엄청 맛있어 할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남은 것들은 이렇게 랩에다 싸서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돌려서 사탕같이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은 한번더 눌러주면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4개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외출 나가서 하나씩 뜯어 먹으면 돼요 지금 준비된 게다 밥이 100g 한 180칼로리 정도 흑미밥이 닭가슴살이 100g 정도 하면 은또한 100에서 110 정도 그러면 은총한2 한90 정도 칼로리 되겠네요 요 4개가 요 정도면 뭐 녹진 않으니까 요렇게 다이어트할 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밥양이든닭가슴살이을 늘리면 되는 거고 홍원잎혀 닭가슴살 주먹밥 호언니의 요리교실 다이어트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